시작할 때 끄고 시작하지 않았나? 켜고 시작해서 키고 때 껐지? 때 안녕 탈락 차가 바뀌었잖아 차가 바뀌게 우리 다비슷해 안녕 <웃음> 싸우지 <안 피? 웃음> 싸우지? 아으실게요 <안 웃음> <싸우지>? <웃음> 렌즈 한번씩아야 아, 이거 그래. 아, 때문에 그래 아피 때문에? 그냥 머리 없어. 좀 치워줘 <웃음> 너무 왼쪽으로 <웃음> 그래. 치려는 거 아니었어? 우리도 <웃음> 아, 못칠 반대, 아, 오늘 참, 수 오늘 셀카봉이 없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 하지만 저희는 파이팅 있게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셋!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아 진짜 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오녕 동주 만별고 동주 나 피나 <웃음> 진짜 눈 눈에서... 건이 형 소형 안 보여 거긴 나, 건이야. 건이 형 미안 오늘 안 임해줘 오늘, 오늘 동주의 순화시대 예상이 됩니다 동주야 흔들지 마 멀미난다 이거 보고만 있어도 아, 진짜. <웃음> 형 원래 오미지 잘안 하잖아 아 동주 얼굴 때문에 그런가? 이지금쯤이면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들어오셨어 오랜만에 와서 왜 싸우기만 하네 오랜만에 어, 아니, 저희가 원질채로 돌아왔습니다. 다들 안녕. 오랜만이죠. 여기 <웃음> 원래 이렇게 정적으로 하면 서울은 그러지 않냐 대답 아. 아, 아, 아. 아니야. <웃음> <대답. 웃음> 다잘 보여? 다잘 보여? 잘 보여. 다잘 잘 보여. 다잘 잘잘 보여. 다잘 보여. 어 아, 보여 다잘 아, 보여. 보여, 보여. 다실 보인다. 야 뭐야? 프리스폰 아, 요즘만 네. 약간 빨간 점이 있네. 어, 어쩔 수 없어. 홍주는 그것까지 못쩔수 없어. 최선이야. 이것이 최선이야, 미안 탈님들아 맞네, 지금 인간극장 구던 중이었대. 아, 아 그러면 뷰에 볼 거예요? 어때? 볼까요? 우리 아직,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웃음> 저희는 아직 안 봤어요. 안 봤어? 재밌어요? 아, 나도 궁금한데. 지금 살짝 앞부분 보고 온 달림들이 있어? 살짝 눌렸지. 금 친구가 동우가 봤대. 썩은 동태밖에 못 봤어. 음. 말. 어때? 댓글 좀 봐봐. 지금 동우지 눈이 살짝. 진짜 인간극장 진짜 미쳐 났는데. 어. 진짜? 재밌었나봐. 재밌으면 <웃음> 그러니까. 다행이다. 그러니까. 저 저희 좀 걱정했거든요. 네. 아, 손을 너무 넣어서. 그러니까 욕심을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너무 매워지지 않을까 네, 해서, 해서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 다 진짜니까 믿으시면 되고요. 장난이고 아, 페이크 <웃음> 아, 다켠거 알죠? 페이크. 페이크 다켠 거. 아, 엄청 아, 웃기네. 지금. 진짜 진짜 대 <웃음> 다행이다. 저희가 <웃음> 야, 나름 공주 대표님 된 거까지 나왔대. 아, 아니, 어? 다 어? 다 아니나다 다다 끝난 걸로, 걸로 봤는데? 아, 진짜? 아, <웃음> 맞아. 아, 돈고 아. 밖에 기억이 점점... 아, <웃음> 우리 mk... 우리 레전드 형... 30~40년 전가으로나 아직... 아 사실 얘에를더 해드리고 싶년 전에... 40년 전에... 40년 전에... 40년 전에... 40년 전에... 40년 전에... 40년 전에... 40년 전에... 에4 0에 40년 전에... 40년 전에... 천날이었지 거 천날이었지 천날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그 류의 촬영을 되게 오랜만에 막 뭔가 그래야 되지? 어떻게 된이야 예능형 어, 콘텐츠? 어, 약간 그런 콘텐츠로 되 오랜만에 와서 아, 뭔가 턴을 오가면서 재밌게 했는데 재밌었으니까 아, 다행이네요 이따 찍고 방송할게요 뭐가 그러니까 주어를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소연 그런 조명 안 할게요 <웃음> <웃음> 아 밑에서... <웃음> 그러겠네 나도 비해서 겠다 근데 근데 되게 재밌었다 진짜. 당행이야또 김치로. 저희가 컴백하고 아, 어떻게 지금, 보면 컴백하고 컴백하고 나서 그 멤버 4명은 V앱을 통해서 발매하고서 발리로 왔는데 아, 맞네. 단체 V앱은 또 처음이에요. 어. 컴백하고. 어, 그러네? 네. 던전 V l 조금 처음이네? 어! 저도 아. 당연히 이번에 컴백하고 V 에 i 했잖아 라고 했는데 제가 본 거였지 제가 한게 아니더라고요. 참여하신 거 아니었네요. 전화를 하긴 했어요. 아, 전화, 아, 참여까지는 했지. 어, 목소리 참여했어요. 네 명이서 완벽해서 어. 몰랐나 보다. <웃음> 그리고 또 저희가 솔직히 일주일 동안 진짜 엄청 아 바쁘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아, 활동이 비지어스였지 비지 비지보이 네. 아, 비지, 비지 하지만 오늘 드디어 잠을 잘수 있습니다 박수! 아! 오늘 아! 밤 아! 주인공은 아! 나야나 아! 나. 오늘 드디어 빨리 할수 있어 나한테 드디어 빨리 미쳤어, 가만히 저에게 진짜 아. 달님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컨텐츠도 많았고 또 맞아. 활동하면서 그리고 또 이번에 달님들과 진, 직접 음악방송, 공개방송으로 만날 음, 수있 음악방송이요? 음악방송 <웃음> 음악방송에서 너무 흥분했다 다전 녹화로 만날 수 있고 아 공개방송 생방까지 만날 수 있어서 되게 행복한데 또 그만큼 저희가 참여하는 시간도 많아져서 그치 뭔가 달님들한테 이렇게 찾아온 시간이 많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오랜만에 찐 K-POP을 <웃음> 느끼느라고 이게 바로 회사... 되게 진하게 느끼고 있어 아, 저희도 살짝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적응할 기간이 조금 음. 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좀적응되는릴것같아요 어. 맞아, 이제? 딱 진짜 아, 적응했 진했, 너무 진했어 <웃음> <웃음> 근데 실제로도 막 사전 녹화 온 자리는 또 어. 스케줄 미쳤다. 오늘 응. 순간 이렇게 바빠 계속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어, 전혀 그러지 않아. 그럼에도 되게 응원 너무 열심히 다와 맞아 맞아. 맞아. 아, 아, 우리, 진 우리만큼이나 잠을 못잘 텐데 진짜 그러니까. 와주는 달님들이 막 일당 백으로 응원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받고 어, 거기 거기다가 진짜 막 생방송에서는 사실 사전 녹화만큼 많이 못 들어오시잖아.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응원을 그냥 진짜 미친 듯이 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진짜. 사전 녹화를 한. 아티스트 분들 팬분들은 다른 생방에 진짜 무대를 하시는 분들 배려해서 적은 인원으로밖에 못 들어가셨어. 아... 근데도 진짜 백명 들어온 것처럼 큰 목소리를 응원해줘서 너무 너무 고맙고. 그렇지. 게다가 우리 어제 델림들 덕분에 음악방송에서 어 음악방송에서 처음으로 막방 무대 뭐원 막방 무대가 아니지 뭐라 해야 돼. 마지막 무대 마지막, 엔딩! 마지막 엔딩 무대. 엔딩. 무대. 있잖아, 어떻게 야또시작이해죠 엔딩 무대여서 지금 축하하고 입어버린... 있는 거잖아. 네. 네. 축하를 뭐 터질 것 듯이 이걸. 공주야 터지겠는 차 안는 거. 또 이번에 더 쇼랑 쇼챔도 1위 후보. 맞아. 해줘서 너무 너무 고맙고 또 뮤뱅에서는 또첫 1위 후보였어요. 진짜. 이제 진짜 달림들의 응원과 사랑을 진짜 한 몸에 느끼면서 이번에 활동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요즘. 무대가 너무 재밌어서 어 뭐지? 나왜 이렇게 재밌지 했는데 다 앞에 달린데 계셔서 그랬나 싶긴 해 나도 근데 패스트테그 얘기했던 게그딱 저번 앨범만까지만 해도 사실 들어오지 못하셨으니까 그거랑 달랐는데 확실히 느낌이 다르더라 그 앞에 이시하는 거랑 옵시지 않랑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 그치지 어, 우리 최근까지는 오히려 달린데 없는 무대가 어떻게 보면 좀 없이 음악방송 하는 게또있었했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한몇년 동안 없으니까 어, 오랜만에 만나니까 아 이게 진짜 음방이었지, 음, 라는 생각이 적혀있었지, 텐션이 확실히 달라지는 느낌. 이게 잠을 못 자고 피곤한데도 그 앞에 보면서 무대는 아, 확실히 그게 그게 달라져. 아예. 그리고 리얼 사운드로 그 응원법 들리는 게 확실히 맞아. 그 등장하는데 약간 뭐랄까 당연히 약간 프로 느낌으로 열심히 표정 관리하고 있지만. 뭔가 입꼬리가 쓱 올라가? 어, 마음속에 있는 입꼬리는 미친듯이 지금 승천하고 있다고 그리고 또 현장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치. 그치. 아. 저희 무대를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막 콘서트 아니면 드문데 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음. 또 아, 맞아 이번에 1부보 말고 음원차트도 굉장히 오랫동안 맞아 아. 맞아 계속 진짜. 정말 매일 올라와 있는 거 보고서 이게 진짜 맞나 막 의심하고 했는데 저 진짜 저도 한번 켰거든요 사실 저도 복수를 쓰기 때문에 형도 <웃음> 아, 스밍했어요? 스밍했지 네. 내가 들은 거 다른 노래던데? 나 다른 노래 듣고 있던데? 가끔 딴거 듣죠 왜냐면 그게 집게가 어느 시, 일정 시간 동안 한 번밖에 안돼아 그래 음, 그래서 그거 한번 듣고 이제 딴 노래 듣다가 한번 듣고 이렇게 했지 완벽했네 완벽했네 i s is 입. 먹방. 먹방? 있을 수있 홍보하시지 않을게요. <웃음> 여기서 홍보 안 아, 아, 돼요. 아, 뭐. 아니, 홍보 안 네. 돼요. 아, 돼요 아, 배워가지고 뭐. 여기서 홍보하면 안 돼요. 밀러서 하세요. 뭐 한번 기깔나게 한번 홍보해, 해보실래요? 맞아. 아니요 괜찮아요. 치러줄게. 아 미쳤다. 어? <웃음> 뭐야 수게막에 V 보니까 뭔가 V 홍보하 거. 아저말하아 그리고 이번에 <웃음> 이번에도 그 인트로 퍼포먼스. 오. 되게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아. 인트로 공연스. 맞아. 어 오늘 올라가지 않았나? 국악도. 맞아. 아무 영상도 아, 올라갔어요. 어. 저희가 팬 사인회 하는 동안 올라갔어요. 뜨끈뜨끈하게 올라갔죠. 아 진짜? 맞아. 어떻게 빨리 올랐네. 라 자, 여기서 질문. 후악도좋커 해서 본인이 제일 잘 살린 파트가 어딘가? 음. 하나씩. 나는 각자가 킬링 파트가 있었다 생각해. 어. 있었다 생각해. 있었다 생각해. 형이 그럼 한 명씩 말해줘. 일단 어동 동주는 그 카드 못 꺼냈을 때가 최고였어. 어 <웃음> 어 야! 아그 동주 제일 스트레스 받아. 왜왜 왜? 님들 터지는 거 아니야? 동주 아 말해 봐 잠깐만, 작, 잠깐만, 잠깐만 말해 이거 넘겨, 네 넘겨 넘겨 네 핸드폰 넘겨. 핸드폰 네 넘겨. 네 핸드폰 네 넘겨 네 뒤로 넘겨. 서영이 말해 봐. 우리가 멤버들이 듣고 있을게. 아니 서영이 들고서 뭐할? 편하게. 그렇게 따지면 나 나도 영종 있다. 카드 안 갖고 간고 네, 이제 권하이는 이제 그그 그 저희 그 세트에서 그 세트에서 권하이 나온 거 알죠? 아 세트에 출연했었죠. 네, 세트에서 권하이 출연한 무대에서 뒤에 <웃음> <웃음> 최고였습니다. 말같이 떠들어. 권이는 건이는, <웃음> 건이는 그한 순간 요리한 페레디지버가 제일 좋았지 않나? 정상적이요 <웃음> 네, 권이 그 그거 되게 그 뭐였지 제 무릎에 앉는 그 파트거든요. <웃음> 맞지 맞지. 네, 뭐 내가 볼을 쓰다듬어주고. 되게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거. 그쵸? 그쵸. 가끔 그 제가 막아드렸죠, 네. 뭘요? <웃음> 에? 뭘요? <멀려>? 혹시 인간성이 연장적이요제 무릎, 제 무릎으로만. 그리고 그리고 다른 멤버들. <웃음> 딸래미 <딸래미는> 어? <웃음> 아니, 어나 남았잖아. 아, 일단 용종은 어. 그 마지막에 이거 음. 마지막에 딱 꺾는 거. <웃음> 이거 <이렇게> 딱 <웃음> 그 묶여가지고 <웃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화농이랑 페어하는 응. 여기 맞아, 맞아, 맞아. 입가를 싹들어내는것같 화농이는 가면... 나랑 페어하는 파트다 아... 거기가 진짜 멋있어 본인은요? 거기서 나도 거기서 멋있어 아 어, 그래서 약간 카메라가 나한테 줌인 될 때는 음, 뭔가 in, 약간 줌 어, 뭔가 나 혼자로 끝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음, 형이랑 나랑 같이 음, 찍을 때는 음. 뭔가 둘이서의 음. 약간 그런 음. 케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개를 이렇게 쓱 돌리면서 어. 끝내잖아 그단호이 그 파트 때 제가, 제가 또 표정 연기 진짜 기깔나게 아. 여, 연습했거든요 아, 아니 성우가, 그래서 맨날 달렸는데 성호가 나한테 어제도 이거 막 치킨 보면서 이때 이 표정을 지었는데 어때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아, 진짜 섹시한 표정이라 심지어 계속 모니터링 같이 하는데 봐. 야, 여기 아, 봐봐, 맞습니다. 여기 봐봐. 맞아. 야, 황우아. 한우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야, 근데 제파트인 비... 거예요. 비스네 봐. 그래서 야, 봐봐, 봐봐. 옆에 딱 옆에 뒤에... 뒤에 있는데. 뒤에 있는 얘 봐봐. 좀 <웃음> 겁나잖아. 근데 자기야. 항 <웃음> 아, 요즘 서우 형이 잘해요, 요즘에. 아, 이제 잘한다. 동주 얼굴도 보여줘. 누워? <웃음> 어디야? 아니, 동주가 안 보이잖아. 맞아, 맞아. 방금 소호 영이오던 거의 원맨쇼였어. g 오바준. f e e d b a c k 여 you g o 고 to. Who got to call a killing p 나 r t y Yeah, that killing party do it. That's not funny. Tombies or Chuchi. c h 요 c 괜찮 c h u c 괜찮아. h u c h i Chuchi. c h u c 아, 뭐야 안 하는 거였어? 아, 뭐 해드려요? 다른 멤버 얼굴로 해드려도 돼요? <웃음> 시원이 얼굴로 해줬겠다는구나? 응 그래도 일주일 정도 음방 그, 매일 무대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몸에 익어가고 그래도 익숙해지면서 딱, 조금, 저는... 딱세 번까지 가능해졌어요 음, <웃음> 딱세 번! 제머이지그 이상한... 그리 본? 그리 본세번어그세 어, 그 번은 안돼 <웃음> 이상은 안돼세번 이상은 안 돼? 이상하면은 형 어, 이제 우리가 너무 만족하지 못한 무대가 나오니까 음, 어, 맞지 할 수는 있는데 만족스럽지 못하지 이제는 아, 이 힘이 여기까지, 힘이 빠지니까 거기까지 했수있는딱세 번? 근데 하다 보면은 음방 마지막 때쯤 그러니까 우리 미주 투어 때처럼 음. 처음에는 우리 저걸 때쓰는 거의 중을뻔 했었는데 위즈 아. 한열몇번 하니까 완전 적응됐던 것처럼 이것도 언젠가는 적응이 되지 않을까. 단말도 아, 어, 우리 활동 마무리 될 때쯤 되니까 그제서야 좀 적응됐어. 그치, 때 그게 때. 문제였어. 활동 <웃음> 마무리 될때 적응이 되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거야 수록곡도 달인들 좋다고 하는 것도 엄청 많았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달인들의 최곡을 여기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은근 히 많이 들었던 게 프레즐 되게 많이 들었어. 프레즐. 프레즐. 그래, 그래, 야, 브랜드 자요 아, 브레드자어 노래 좋아 우리 또 어제 거 올라갔을 라이브 맞아 통통 컬쳐 통통, 통통 컬쳐 통통 컬쳐 스 푸드 반응이 되게 좋아 진짜 이번 수록푸드 다반좋아아같아 아, 아, 우. 전, 저는 빠져도 좀 좋아요 저 <웃음> 좋아요 난너가 좋아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왜두 눈이 빠져요? 몸에 불만, 두눈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다 에타이 돼 눈도 는... 못 감고 멀치. 그렇지 그렇지그 어. 정도로 다들 표정, 표현명인 거죠? 원어스의 컴백을 두눈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원스도또이할 거잖아요 우리도 아. 두눈 빠지도록 기다리고 아. 있다 에타이 기다리고 있네 <웃음> 몸에 불만 yeah. 그리고 아까 그 대화 주제가 바뀌어서 말을 못했는데 저는 이번에 <웃음> 덤벼 보면서 서호 형이 앉았다 일어나면서 하는 그 최강 라이브 아 칭찬해주고 싶고, 저그 그 동주가 동주 파트에서 어그 카메라 보면서 쉽게 보면 큰 고장처 아는 머리 씨 하면서 시선 살짝 슥 뺐다가 다시 앞으로 아 오는데, 그때 좀뭐있어요 아, <웃음> 동주. 동주 이제 폰 내려놓으면 좋아한다. 막이키득거리면서 <웃음> 아, 키드, 아, 아, 그래 그, 입이 그지긴. 아니야, 지금 반쪽만 놓고 있어. 반쪽 안 나오잖아. 스코프를 돌려보 사이절에서 그냥 그냥 들어가지 그대로 들어. 가지 하여트 고개 뿜는 거. 아, 제일 좋아하다 빨리 열심히 했는데. 자, 자 반쪽 입구로 올라갔네. 좋 아, 요 동주. 네. 지금 옆으로 살짝만 돌리잖아요. 지금 오른쪽 네, 네, 얼굴은 하트 하트 입. 야, 나. 너 근데 네. 코코짱커 보인다. <웃음> 그것도 기분 좋아서 그래. 맞아 맞아. 원래 저렇게 않고. 동주가 <웃음> 무대에서 되게 여유 있게 음, 즐기는 어, 모습 보니까 맞아. 기분이 좋더라고. 동 내가 동주 코 얘기했는데 동주 성, 성장했대 그거 성장했나? 어, 키가 거구나. 컸나요? 긴. 아, 저는 그런데 저 환웅이의 그 성장도 굉장한 역할 을 했다고 봐요. 어디 어디? 거기 아. 네. 이번 파트가또 길었잖아. 되게 길었어. 아, 엄청 길었잖아. 우리 전체적으로 다. 네. 이번에 약간 어떻게 보면 큰 도전이었지. 아. 어떻게 보면 그치. 환웅이가 노래를 진짜 진짜 솔직히 연습생 때 생각했을 때황영이가 진짜 메인댄서로서 진짜 짱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보컬리스트로서의 매력도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매력을 그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솔직히 메인댄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보여줬었는데 보컬에 대한 역할을 이번에 좀 흡수하게 아. 보여주지 않았나 뭐요멋였어요오 약간 칭찬 요정이네 네 되겠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야, 그럼 건이 니가, 아 해볼까? 건이 아로 꼬로, 꼬로, <웃음> 아니, 아아이아까와르아말 <웃음> 아니, 아로로 <웃음> 건이 니로로 말해 아니,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 마르르 대신 뽀뽀를 해주자 할까 이런 식으로 말하려 했는데, 아, 했는데 머리속에 섞였어 지금 아니요 뭐. 뽀뽀로를막 이랬어 아니, 폭로로 하잖아 <웃음> 아니야 뭘 폭로 하 마르르 대신 올 뽀뽀, 올 뽀뽀 다 같이 해주자 약간 이런 이런 식으로 말하려 했는데 네 아, 지금 입 안에서 섞였어 <웃음> 저는 그리고 이번에 영조 형랩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영조 이번에 약간 그 파워 슈퍼 파워 래핑인데 거기다가 슈퍼 파워 댄스를 찾아가는 거 아. 사실 <웃음> 첫 주에는 진짜 적응 안 됐고 미래는 음, 음, 너무 어려웠어. 뮤뱅이 그물식 배웠잖아. 그때 나 진짜 이게 동작도 빠른데 랩도 빠르니까 막못 하겠더라고. 뭐 사실 그치? 저는 영조 형 무대를 음. 보면서 랩도 되게 센스 있게 잘 쓰는데 영조 형 이렇게 파워풀하게 약간 아, 포, 랩핑하는 랩? 걸 보여준 적이 아,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음. 음. 개인적으로 아 그런 모습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과 함께 또 제스처 위주로. 크. 표정이랑 랩핑을 보여주는 무대가 많았으니까 아, 춤박세게 추면서 랩하는 것도 랩까지? 보여주고 어.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야? 본인 랩이고 아. 또 본인의 에틱지도가 있으니까 그냥 어. 어, 그냥 보고 싶다였는데 이번에 그걸 보여줘서 어. 어. 언 이제 뽀뽀 한번 해줘야겠네? 데금다다 어. 아, 아, 그리고 영재 영정, 영정, 영정 그 제스, 그 제스, 정 제스. 그러시면 제스처. 그 제가 제스. 안, 제스. 안 좋은 제스. 얘기도 아, 하나씩 아 그리고 영정 굉장히 잘, 잘 살렸어요 한 서호가 또 해시태그 김영준싹다 해먹어. 딱딱해 네. 네. 아, 네. 먹어 방어 이어아 이거 우리끼리다 맨부터. 지겨워 지겨워 아이디어 우리끼리다 예. 해시태그 다싹다 해먹어. 딱딱 해먹어. 그래. 거이도 제가 한번 만들어 만들어 주자. 저도 만들어 줄래요. 근데 경배 거기서 살짝 아이디어 있었는데 <웃음> 안할것 같아서 아, 안했요 <웃음> 아, 말해봐 말해봐. 조금 내려야 돼. 무대로 확인하세요. 간질만나기 때문에 편승 못 보는 거 그럼 더근데네 도착해가지고 맞아 네. 이제 정리를 아, 해야 될것 같아요.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퇴근 맞아요? 죠 다음 무언가 아, 준비를 하러. 이제 가볼게요 달님들. 맞아요. 퇴근 아, 대근이, 근이라 말해. 아, 아, 퇴근 아니고. 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퇴근이 아니고. 오늘 퇴근이라 말해. 잘수 있어요. 퇴근은 아니지만 또 이제 달님들을 만날 준비를 할 음. 있어요 그런 <웃음> 저희는 갑니다. 예, 예, 예. <웃음> 또 시간될 때또 빨리 찾아올게요. 예. 달님들 이번 주 물론 내일까지 남긴 했지만 정말 해, 행복한 활동 만들어서 고맙고 앞으로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잘 부탁해요. 예. 그러면 예. 하늘에 타면 인사하면서 이불 끄면서 가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하루에서타 예. 뭐, 조명. 면 오케이. 어, 이거에도다끝났자 어. 그럼 지금까지 무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다. 안녕! 안녕. 안녕 사랑해 달림들 안녕 yeah,